2022년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새로운가? 최소한 아이디어 없어요? 음... 뭔가 신박하고 재미있으면서도 게다가 유익한 것. 진짜 외국인들이 필요할 만한 것. 아, 그러면. 뭔가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그들을 좀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국사리 팁! 이런 걸좀 얻어내는 거 어때요? <웃음> 궁금한 <웃음> 조커씨? <조코> <웃음> <웃음>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짠! 아,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들 저는... 프레스 갓입니다. 그게 어, 어, 아 없네. 미안해요. 아, 어해 드디어 만난 말일요 아니, 어, 아떡다 이렇게, 스 어때요? 나는 한복 생각한다. 아, 그러면 NC는 뭐알리 없어요? 흠. 음. 아, 그런 거는 어때요?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다이아몬람. 이제 그냥 막 뻔하게 설명하고 이러는 거 아니고 막 우리가 직접 걸리고 나가서 막 체험도 하고 오 약간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 음... 안녕 조코 씨홀 아!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국어 간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어, 하루방 똥똥똥똥돼지 버쓰고 나온다 밤에 가면 쓰고 나온다 밥 이제 이태원으로 한번 장했죠 어떤 복장하신 거예요? 어 저는 신데렐라입니다. 그러면 아예 차라리 우리 조이너스 코리아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콘텐츠는 어때요? 어떻게요?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스들을 좀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인턴 분들을 소개를 해준다던가 조인어스 코리아의 동아리를 네, 소개를 해준다던가 우리만 할수 있는 이벤트를 만든다던지 재밌을 것같은데아 음. 아. 아. 아. 이대로 달려서 다녀. 집으로 아. 가고 싶다! 블루는 조이너스코리아의 동아리 중 하나로 스타를 기획했는데 어떻게 생각해? 다들 좀 같이 볼래? 응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 둘셋 짜잔, 짜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코 씨가 야심차게 준비했다 이벤트.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<웃음> 친절한 조코 씨구나 <웃음> 와 우리 진짜 뭐 해... 많이해봤는데 해볼만한 것들, 에더 어. 새로운 게 필요해요 더 새로운 방더있미있고더 신박하면서도 더있박하고더유익이거 유익한 거 그런 게는이어있어요 <웃음> 그거 어때요? 도 오늘도 좋고!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면? 좋고 한국어 교실에서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감나고 재미있는 대화로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교환과 단어장 두 가지 버전의 녹음 파일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한국어를 배워볼까요? 그럼 좋고 한국어 교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휴!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